오늘 되게 알록달록해요. 이게 다 뭐죠? 맞아요. 오늘 지장템이 양말목인데요. 요 양말목이라는 게 양말을 만들고 떨어지는 필요없는 천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필요없는 천을 이렇게 공예로 음 이런 쓸모있는 아이템들로 하는 게 양말목 공예인데요. 그럼 이게 되게 간단하니까 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요런 직조틀이 필요한데요. 양말목 스무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세로로 열 개, 10개, 가로로 열개걸 10개 거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10개씩 걸어줍니다. 네, 이렇게 세로로 다 걸어줬으면 이제 가로로 걸 차례인데요. 가로로 걸 때는 이렇게 일자로 거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교차를 하면서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치웠으면 이제 마무리를 할텐데요 마무리는 이 구석에 있는 거 하나를 떼고요. 또 구석에 있는 거 하나를 빼서 처음 잡았던 거 안에 두 번째 잡았던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거를 빼서 첫 번째 거에 다음 거를 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는 이 끝에 부분은 묶어주거나 아니면 옆에 코에 이렇게 걸어줘도 잘안 풀리더라고요. <목소리도> 자, 한 1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요? 네. 10분이라고 하지, 너무, 그건가? 10분? 아, 5분? 음. <웃음> 한 5분밖에 안걸리니까 그러니까. <웃음> 자기 취좀봤어요네 <취지 마세요. 웃음> 그러면 이 양말목과 양말목 공유에 관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양말목인데요 이 양말목은 양말을 만들 때 발가락 쪽에서 떨어져 나오는 쓸모없는 천이라고 네, 천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양말 한 개에 한 개씩 나오니까 양말 공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많은 양말목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양말목들은 보통 산업 폐기물로 소각처리가 되는데 음. 그런 양말목을 활용을 해서 이런 공예품을 만들면은 그 양말목을 폐기물, 양말목 폐기물도 줄고 또 소각처리할 때 나오는 탄소도 줄어드니까 환경이 훨씬 좋죠. <웃음> 네, 그리고 이 양말목이 양말천으로 만들어져서 되게 부드럽고 신축성도 엄청 좋은데요. <웃음> <웃음> 그리고 색깔까지 다양하니까 이렇게 공예품 만들기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끝 모양이라서 이것들을 엮어가지고 가방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손, 양손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공예품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은 뇌를 자극시 자극을 시키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린워싱인데요. 이런 양말목 공예를 위해서 양말목을 구매를 할때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그린워싱인데요. 아, 네. 양말목 공예가 이렇게 간단하기도 하고 의미가 좋아서 양... 양말공장 폐기물의 양말목이 아닌 양말목 공예를 위해서 양말목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또뭐 색상을 되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양말목은 폐기물로 나온 양말목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기물로 나온 양말목들은 이렇게 실밥이 나오거나 조금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상을 선택을 할수 없는 게 대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용 양말, 성인용 양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양말 목의 크기가 제각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판매처에서 양말 공장에서 가져온다고 적혀 있거나 또 아니면은 그 양말 목들을 깨끗이 세탁을 해서 보내준. 이거 혹시 떼 타면 세탁도 할수 있나요? 어네 당연하죠 양말 세탁하는 것처럼 아, 네. 얘도 양말 천이라서 그냥 아, 일반 세탁기로 이렇게 슝돌려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코스터로 잘 사용을 하다가 아 그쵸 가. 그쵸 얼굴룩이 묻었다 아, 뭐 네. 커피를 쏟았다 하면은 그냥 세탁기에 탁 음, 넣으면 되는 거죠. 아, 꿀팁 감사합니다. <웃음>